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타오르는 중생이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수행도 다 망합니다 중생이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한생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원 없이 여한 없이 그러려면 내 개성 내 욕망을 존중해야 돼요 내 개성 내 욕망이 충족돼야 돼요 이번 생에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저는요 저는 지금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제 상태가. 그걸 막 모른다 괜찮다로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단 그게 양심에 맞으면 우주적 신호에 맞으면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나만 좋지 남이 너무 안 좋아지면 절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적절한 수준에서 최선의 또 사협안을 찾아봐야죠. 이렇게. 즉 중생도는 여러분 에고의 개성을 여한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단 양심의 본성도 여러분의 본성이니까 양심의 본성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욕심을 충족하시라. 즉 제가 늘 얘기하는 더자 덜찜. 왜? 완벽하게 자명하고 완벽하게 찜찜한 이런 현상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자명한 쪽으로 찜찜하더라도 좀더 자명한 쪽으로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 보살이세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살고 계시다면저에고의 개성 존중하고요 양심에서 더자 덜찜한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덜찜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 보살이세요 보살 잘 가고 계세요 보살이 별게 아니라 참중생 참된 중생으로 잘 살아가고 계세요 찜찜해지시면 멈추시고요 안 찜찜하면 좀 해보고 그러는 거죠 크게 죄될일 없는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다 아저 찜찜한데 그럼 멈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찜찜하냐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찜찜하신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고 싶으신지, 지금 여기서 찜찜하신지, 지금 여기서, 찜찜하신지, 지금 여기서 에고의 자찜과 참나의 자찜의 소리를 잘 듣고 판정하셔야 돼요. 어제의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어제 자명하다고 했잖아를 지금 우기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찜찜한지, 지금 자명한지. 지금 에고가 원하는지 지금 양심이 원하는지 양심과 에고의 소리 잘 들어보세요